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진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진짜 자기 사랑 진짜 내려놓음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목소리 끝이 떨어지고 발음이 흔들리는 게 싫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고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때 회식자리에서 한마디 하는 등 주목받을 때 힘든 것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가 힘든데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질문 주신 내용이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흔히 지금까지 질문자분과 같은 어, 상황에서 듣게 되는 말은 더 용기를 갖고 나서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더 힘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와 같이 그냥 자신을 뭔가 서 밀어붙여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또는 수년 전부터 마음공부라는 말이 급격히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한다는 명목 하에 억지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해보고 나를 사랑하려고도 해보지만 종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질문자분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법, 솔루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했었던 자기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기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나의 잠재의식을 그리고 나의 의식 전체를 그 의식 내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서 놀라움과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사랑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천했을 때에만 비로소 내려놓음, 자기사랑, 정말 평안한 그런 마음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잠재의식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자기 사랑을 했을 때 어떤 내면의 상태가 되는지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몰랐던 것이지요. 먼저 마음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했습니다. 더 붙잡아야 되고 나의 잠재의식을 더 컨트롤해야 되고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의식이 나의 의지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욕구와 생각으로 우리 내면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나의 잠재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정화되지도 않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을 변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잠재식을 놓아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위 질문자분의 상황에서 마음이 나에게 하고 있는 말, 마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재미있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더 나아져야만 해. 이것들을 고쳐야만 해. 잠재의식을 바꿔야만 해. 나를 더 사랑해야 해. 이와 같이 뭔가를 더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마음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면서 이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짜증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짜증난다. 나는 왜 이럴까? 마음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게 될 때,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정말 그 말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자기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내려놓음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말 그대로 마음 놓고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비판하고 싶다면 마음껏 비판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 자신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마음껏 욕할 수 있도록 그냥 멍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내면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세월 동안 나의 내면의 고정관념이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께서도 지금 나를 싫어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서 더 허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더낼수 있도록 오히려 더 환영하고 더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릴리징은 내려놓음은 이와 같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념과 의식을 허용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저 역시 미국에 세도나 메서드 워크숍을 다녀오기 전까지 릴리징의 감을 익히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로서 오로지 이 릴리징만 연구하고 연습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보고 듣고 그리고 법칙부터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고 보고 듣기에 혼자 연구하며 깨달아갔던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개념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자기 사랑, 그리고 릴리징의 길로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저만의 특급 비밀을 공개하였습니다. 실천하시는 만큼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재식 트레이너 김세웅이었습니다. <목소리>